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이야기로 단독주택에 살면 좋은 점 10가지 1편입니다. 아, 먼저 이 영상에서 흐르는 동영상들은 제가 단독주택 생활을 하면서 찍어둔 영상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아파트를 비롯하여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왔고 또 60이 넘는 세월 동안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집에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택인 마당, 토방, 마루와 방 두세 개에 부엌이 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측간과 우물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주공아파트 그때는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하던 13-15평짜리 내지 아파트에 살다가 또 한때는 연립주택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자랄 때까지는 고층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후 부터는 쭉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거의 반평생 이상을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집을 설계하고 오랜 세월을 살기도 했고 또그 세월 동안 각종 집에서 살다 보니 누구보다 집에 대하여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장단점이 있듯이 집도 종류마다 각각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긴 마련이고 또 각자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각자가 좋아하는 집과 싫어하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꼭 좋고 어떤 집은 나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그동안 집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살아본 경험으로 오늘은 단독주택에서 살면 좋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좋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점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독주택에 살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파트나 전원주택과는 달리 어느 곳의 어떤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본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전통적인 주택과 서울의 개발 주한 구역에 있는 추락 마을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살았던 단독주택, 그리고 이제 거의 9년 가까이 살고 있는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단독주택을 좋아해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담고 왔던 10가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 다양한 취미생활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살면 가장 좋은 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취미생활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여간에 단독주택에 살면 각종 꽃과 나무, 연못, 새와 애완견 등의 취미생활과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디오룸, 음악실, 영화, 운동실 등 아마 이런 취미생활과 다양한 생활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아마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꽃이나 연못, 새, 텃밭 등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지만 사실 이런 생활을 간단히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이고 저는 이한 가지,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이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단독주택에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게 하는 집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단독주택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과 함께 하게 되죠. 아마 이런 점은 단독주택생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요즘 가족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상막해지는 관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도 테레비를 보느라 온통 정신없는 이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은 지나치게 각자의 프라이버시, 즉 독립성과 기능만을 강조한 아파트라는 구조가 역설적으로는 이런 생활을 더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도 물론 각자의 방과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정원이나 마당 또는 옥상 정원 등이 있어서 운동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활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 그리고 형제에도 생기며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보다 더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단도롭지 않고 다양한 공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단독주택은 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하, 1층, 2층 그리고 다락이나 옥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기본적인 거실이니 안방 등 외에도 서재, 다목적실, 음악실, 작업실, 취미실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마당이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한층에서 모든 공간이 다 이루어져서 단조로운 데 반해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단독주택은 층고나 천정고가 아파트에 비하여 자유롭고 특히 거실 천정 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층간 공간 구성의 다양성이나 천정고가 높은 공간감 등은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하는데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의 사고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더욱이 경사진 다락 같은 공간은 어린이들이나 여성 특히 소녀들에게 꿈과 낭만의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간은 숨기를 좋아하고 아늑한 곳을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에게 얼마나 꿈같은 공간일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비나 특히 눈 내리는 날 경사진 다락방에서 뻐국의창 밖으로 눈과 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신다? 또는 그런 공간에서 작은 아씨들이나 소국녀 같은 소설책을 본다?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그 시절의 추억이 될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다락을 소재로 한 소설과 다락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도 많은데 누구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소녀들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면 혹시 압니까? 뭐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할지도 이것은 바로 경사진 천장을 가진 단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의 공간이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즐거움 또한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과는 피할 바가 아닌 것이죠 다음에는 네 번째로 아 층간소음 아 그렇습니다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줘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뛰게 해주고 내달리고 싶을 때 실컷 내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해대고 겁을 줄 일이 아니라 더 뛰라고 더 내달리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 이게 어찌 부모이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짓입니까 이게 더 뛰고 더 내달리라고 닥달을 해도 부족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죽이나 엄마 아빠가 뛰지 말라고 닭달을 해댔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다볼 것입니까? 어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치고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애들이 없고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치고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면 말도 안하고 능력이 없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돈 가지고 비싼 내 돈을 주고 산내 집에 살면서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까? 아마도 그런 정도의 아파트값이면 남의 눈치도 안보고 층간소음 걱정 전혀 없는 집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 모르고 뛰다가 눈치를 살피며 개면적인 표정을 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리고 원래 아파트라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법을 동원하여 바닥스러블을 두껍게 만들라 하고 바닥에 완충제를 넣으라 해도 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바닥에 매트를 깐다느니 아이들에게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게 한다는 등 그야말로 기가 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보지만 이는 궁예주책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떠나든지 아니면 아이들은 나치를 말든지 양당 간에 결정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웃음>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당연히 전자를 택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소음 발생의 원천인 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 층간소음에 아무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입니다. 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노릇인데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에 비하면 아파트야 빈대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빈대 같은 아파트야 언제든지 살수 있는 것이지만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그곳으로 삼천지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쉼없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음 다음 영상에서 이 5번에서부터 10번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양해 해주시고이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것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려 생각하니까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이네가지 다양한 취미생활과 가족과 함께하는 집그 다음에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공간 다음으로 중요한 이 층간소음 걱정 없는 집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계속되는 더 유익하고 참고가 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